23일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로트 10회에서는 중결승전의 오를 탑1 결정전과 본선 4차전 1대1 라이벌 매치가 진행됩니다. 이번 라이벌전에서는 박지현이 윤준혁과 맞대결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1대1 라이벌 매치는 두 사람이 각자 준비한 노래로 맞붙는 1라운드 라이벌 대결, 한국을 두 사람이 나눠부르는 2라운드 한국 대결까지 총두번이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1, 2라운드 점수를 합산해 전체 등수 10등까지만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 이번 본선 4차전은 최종 왕자를 향한 여정의 가장 중요한 길목이 될 전망이라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심에서부터 아찔 섹시 퍼포먼스와 농염한 보이스로 여심을 강타한 모델 출신의 비주얼킹 윤준엽과 마스터 예심 진을 차지한 저력으로 무대마다 실력을 입증하며 아이돌 뺨치는 화려한 비주얼로 탄탄한 팬덤을 구축한 박지현의 맞대결이 성사돼 기대감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팀 미션 동료였으며 대학부 돌풍의 주역들이기도 한두 사람의 대결은 박지현의 지목으로 성사됐습니다. 지목을 받은 윤준협은 퍼포먼스의 끝판왕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패기 가득한 출사표를 던졌고 박지현도 이번에는 박지현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을 예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섹시 퍼포먼스와 수준급 가창력으로 무대를 휘어잡으며 여전한 골반왕자 위험을 확인시킨 윤준엽과 고막을 강타하는 시원한 목소리는 물론 팬심 녹이는 치명적 무대 매너를 선보인 박지현 무대에 여기저기서 비명이 쏟아졌다는 후문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박지현과 윤준엽의 맞대결은 23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